오쪽과 왼쪽이 너무 분명한데요. 오른쪽은 왜 이렇게 튀어나왔죠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블랙 형입니다. 오늘은 머리 어떤 머리를 자를까요? 곱슬이 좀 많이 심하시네요, 그죠? 네 맞습니다. 응. 그리고 또. 응. 뭐 문제가 있어요? 40주로 넘어가니까 아 물머리에 또탐모가 네. 착시를 어떻게 안되나 그러니까 착시, 착시 현상으로 <웃음> 만들고 일단 그 정도까지는 네. 되고 옆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들을 수술 네. 안 치고도 가위로 좀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위에 쪽이 좀 살아 보이고 네. 난... 아, 그랜나루도좀 살려보고 알겠습니다. 뭐 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자 물을 먼저 뿌려보고 뭉쳐있는 곱슬머리라서 뭉쳐있는 부분을 클리퍼가 아닌 가위로 끝을 정리하면서 한번 가볼게요.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층을 좀 살살 내면서 위쪽에 머리를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먼저 잘라 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지 뭉쳐 있는 부위가 좀 사라집니다. 이렇게 수술 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. 결국에는 수이 없는 부분인데 그 수술 쳐가지고 또 없어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층을 좀 쳐서 수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수순 좀 정리할 때 정리는 좀 많이 하지 마시고, 가위로 이게 좀 층을 잘 내시면 수술 꼭친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가위를 많이 이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,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.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앞부분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싹 이렇게 내려 보세요. 이렇게 앞쪽으로 싹뺀 다음에 바로 그 구렛나루 라인을 일자로 탁 쳐보세요. 일단 이렇게. 그 다음에 뒤로 싹 미르면 네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그 라인을 살살 또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귀 라인 자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, 충분히 가위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끝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케어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살살살 살 쳐주세요. 이렇게 잘라 가위로만 좀 이렇게 잘라주시면 우리 그... 좀 숱이 좀 이렇게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정성이 들어가서 잘라주셔야 되니까 또, 어, 초보명사 분들도 좀 약간 퀄리티도 높아지고. 자,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제 커팅이 되는 거죠. 자,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.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막 밑에 라인을 막 자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들 이렇게 좀 약간 디테일하게 조금 더치려면 그때 우리가 클리퍼를 딱 들어 가지고 그 끝에 부분만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라인이 정리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클리퍼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. 더작을 것도 없요옆 부분은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. 그윗 부분 수칠 필요도 없어요. 보니까 음... 그렇게 수시에 또막 그렇게 적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괜찮아요, 아직. 음. 아, 왼쪽과 오른쪽이 너무 분명한데요. 오른쪽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? <웃음> 이 머리가 곱슬머리로 인해서 단발머리가 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커트를 해서 댄디하게. 그것도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. 자, 물을 한번더 이렇게 위쪽을 한번 살살 뿌려주세요. 이렇게. 뿌려주시고,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커팅을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. 위에서 또 아래로 잘라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위아래는 어쨌든 다 성립이 되어있어요. 같이 어, 다 위아래로 칠수 있는 거예요. 제가 원하는 어, 길이가 있어서 어떤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공식대로 하게 되면 너무 헷갈리니까 밑에서 자를 때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가면서 자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떤 부위를 하더라도 어 모든 부이,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다위 아래가 다 적용이 될수 있으니까 어, 힘든 게 있으면 가위랑 클리퍼를 연습을 안해서 힘든 거지 어,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자르는지는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잘라도 다 돌아와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네, 천천히 연습을 해보세요.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라인을 살살 클리퍼로 이렇게 같이 잘라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윗머리 아래 똑같아요. 가위로 자를 때는 좀 약간 우리 옛날에 저 머리 자르시던 머리 커트 하시던 연세 있으신 분들이 향수를 좀 불러오듯이 이렇게 가위도 한 번씩 이렇게 잘라 주시고 하시면 또 초보명사분이 되게 잘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또 오십니다.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또 옆부분에 어떤 층이 딱 나서 이렇게 곱슬머리가 살짝 사라지면서 아주 꽉참 머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만큼 많이 남았죠 요거 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블랙형 <웃음> 구독 <웃음> 구독 구독 <웃음> 좋아요 좋아요 <웃음> 알림 설정 꾸욱 <웃음>